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모든 생산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이나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는 이제 티라 유택부터 이사기 삼성 SDS 포스코 ICT 까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상승 배경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죠. 그리고 3만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1조 3백억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또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해서도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마트 팩토리 다섯 종목 간단히 한번 보면 먼저 티라유텍이 대장주입니다. 뭐상하가를 가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으로는 뭐 그닥 이렇게 좋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티라유텍이라면 또 M2I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좀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이 중에 퍼는 20배 수준, 또이 스마트팩토리 평균 PBR이 2.2배 수준입니다. 거의 뭐 2.2 정도 평균치에 있는 종목이고 어, 부채는 11%로 거의 무차입 경영이죠. M2텍 같은 경우는 이런 또 금리 인상기에 적합한 종목이 M2I 정도, 어, 요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어, 역시 이제 가벼운 놈들이 상승률은 가장 좋았습니다. 예, 티라가 750억 얘가 957억 그래서 이사기 같은 요런 가벼운 놈들이 어,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어, m2i 는 이중에 이제 가장 높죠 1600억 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rs 유도 어, 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럼 관련 내용과 차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티라 유택은 2차전지 로봇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주입니다 실적은 뭐 그다 이렇게 좋진 않았죠 22년도 실적 보시면 뭐 42억 47억 그래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 얘가 자회사로 티라 로보틱스 무인 운반 로봇 관련 주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정보 또 운영기술 소프트웨어 어, 어, 로봇 하드웨어 솔루션을 결합한 또 패키지를 공개하겠다는 요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어, 이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어, 로봇 어, 요즘 이제 핫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티라유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 고점인 요 14,000원 부분대까지 상승해서 와 있고 거래량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실렸죠. 어,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요. 여기에 있는 저항선 나인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티라유태 이사기 얘는 2차전지 등 제조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반도체 뭐 전자쪽 철강쪽 2차전지 뭐 이런 분야에 관련된 이사기 그리고 지멘스로부터 이 하드웨어 장비를 매입해서 이걸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삭입니다. 얘는 계속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이 13,000원대 의 저항 라인대에 거의 도달할 때마다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s p 시스템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얘도 뭐 바닥에서 계속 이제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0원대가 이제 전이 저항선 라인이죠 M2I 얘는 이제 3분기까지 보시면 뭐 실적이 83억 또 98억 영업이익은 98억 그래서 2% 4% 뭐 이런 뭐 어느정도 실적이 좀 찍혀주는 종목입니다 배당도 250원 주는 기업이고 HMI 얘는 이제 그 제어반 같은 제어반 역할을 하는 이런 시스템 기업입니다 어, 얘도 지금 이 만원대죠 요전에 있던 그저이 최고가 라인대를 살짝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한, 한 이후에 좀윗꼬리를좀 달면서 좀 무너진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rs 오토 어 얘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입니다 이 모션 제어기 국내 어 유일 기업입니다 얘는 움직임은 어,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어, 많이 안 오른 상태에 있죠.